여관 잘 꾸몄다, 근데. 그죠 멋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플레이를 해봅시다. 이벤트가 끝난 상태였고 이제 3층 럭셔리 호텔방을 한번 꾸며볼게요 하는 김에 1인실로 만들지 말고 멋진 침대 2인실로 만들어보자 저 조건을 봐야 되는데 방의 모든 침대들이 5성 이상입니다. 방의 모든 옷장들이 5성 이상입니다. 방공간이 적어도 64타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4타일이면은 16 곱하기 4죠? 딱 최소 이 정도 크기. 애초에 여기가 그렇게 영역이 넓지 않아서 이게 64타일일 거예요. 1, 2, 3, 4, 5, 6, 7, 8, 1, 3, 1, 3, 4, 5, 6, 7, 8, 1, 3, 4, 5, 6, 7, 8, 9, 9, 10, 10, 11, 가1 11, 12, 12, 2 3 12, 13, 12, 3 3 3 3 3 3 3 3 3 3 3 욕조! 친거 아니에요? 그걸 다둘수 있어요? 화로... 그럼 그래 뭐한번더보자 조명은 램프로 욕조는 뭐야? 욕조 내가 생각했던 만큼 고급스럽지 못하는데? 방이 너무 좁다! 그죠? 내가 원하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 벽을 부수고... 3칸식 쓰자 좀 애매한가? 여기를 좀 넓게 써야되나? 방이 정사각형이었으면 좋겠어? 아 근데 33타일로 나도 하고싶은데 33으로 하면은 왔다갔다 할수 있는 복도가 없어져요 생각을 좀 해봅시다 벽을 이렇게 할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쓰는거지 여기가 좀 좁기는 한데 이게 최선이야 그 여기에다가 욕조를 두는거죠, 여기 개인 프라이빗한 창문을 커튼같은거... 커튼을 이 사이에다가 두진 못하나? 중간에다가 못 두네, 길거리에다가 두고싶은데 고급창고는 뭐야 밤에 자동으로 같은 층에 모든 통과 부엌 상자를 리필해줍니다 에? 야 이런 좋은게 있었어, 이거 빨리 이거부터 해봐 여기다 두면 되겠네 아이 저를 졸라 커! 졸라 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다가 둘까? 안 돼. 고급진 VIP 식당에 이 무슨 파렴치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못 다니는 거 아니냐고요? 애초에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지. 아, 골치 아프네. 된거아니야 어떻게든 끼워 맞췄어. 요것도 쓸수 있고, 요것도 셀수 있고, 요것도 셀수 있고, 요것도 셀수 있고, 요것도 셀수 있어. 됐어, 된것 같아. 이 좁은 부엌에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웃음> 너무 하잖아요.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벽을 하나만 더 짓자. 이렇게 하면 딱 맞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동선이 더 좋아졌는데 아까보다? 도마? 도마? 도마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뭐야 이거? 왜 내가 못 봤지? <웃음> 그냥 이렇게 해. 1층에도 도마 빼놨다고? 어? 어쩐지 자리가 많이 남더라니 됐냐? 야 이것만 쓸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 일단 내일이 돼봐야 할것같아요자이 침대는 여기가 제일 괜찮겠지? 아이 칸막이가 있지 참 근데 이런 못 들어가는 거아니야 욕조 이거 아예 이용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둬야 되나? 그럼 이렇게 들어가려나? 아니 근데 애들 어차피 이용 제대로 안하지 않나요? 그냥 구색만 갖추면 되는거 아닌가? 이정도는 그냥 밀어! 밀어서 들어가 얘네 어차피 여기서 그냥 잠만 자잖아 자 문을 어디다 두냐인데 이거는 당연히 안쪽이겠죠 벽도 다 바꾸자 저걸 직접 이용하는 것까지는 구현을 안 해놨으니까 구색만 갖춰놓으면은 숙박비를 더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바로는문 옆에다가 두고 옷장 5성 천원짜리 옷장은 어디다가 두지? 옷장은 목욕탕 옆에다가 두는게 제일 좋겠죠? 여기에다가 창문 두개와 침대 탁자가 필요해요 침대 탁자가 뭐지? 침대 탁자 아 이거 이런게 있구나 흥, 귀엽네 아니 이거 바로 옆에다 이렇게 둬야지 이걸 아, 근데 너무 횡하다! 뭐지? 3등급 호텔방 소유. 곧 창문이 제 하나만 더 달면 돼. 창문이. 됐지? 이제 5성이지? 최대! 얼마나 올려야 돼? 5성짜리는 얼마...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네? 그, 그래, 많이 올려도, 퍼센트 안 단다. 90%의 확률. 넓은데 너무 횡해. 이거 한칸 줄여도 되겠는데요. 레이 이렇게 하면 딱 아늑한 오성. 요오오오! 조명 하나로 분위기 확 살죠. 아, 야 근데 이거 진짜 불편해 죽겠다. 이거. 여기다 이렇게 할까? 어때요? 좀 이상하냐? 아닌 것같아 바꾸자 다시 아... <웃음> 침대 책상 진짜 그지 같네 이거. 아 옆에다 붙일 수 있게 해줘요 음, 진짜 이게 뭐예요 여기다 두잖아 이건 애초에 만족을 할 수가 없어 됐어 됐어 그리고... 어? 야 그러면 다 다섯 칸으로 작업을 해보는 건 어때? 다섯 칸이 지금 딱 맞거든요? 규모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쓰는 거죠. <웃음> 서로 맞닿은 곳에서 목욕하시라고. 어, 야, 괜찮은데? 야, 진짜 괜찮은데? 어? 이게 왜 되지? 어? 어, 됐어. 이렇게 딱 됐어, 지금. 여기 욕심내서 방을 하나 더 두고 싶긴 하지만, 그럼 미친놈이 되니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주인장 나! <나와>! 아! <웃음> <웃음> 똑같이 더 볼게요. 대칭으로 오케이 아우야 너무 침대가 비싸니까 일단 방두 개만 먼저 다 꾸미자 욕조 어딨어? 약깄고 옷장 5선 칸막이 조명 그리고 램프 그 화로 불안불안하죠 지금? 모자랄 것 같은데 아... 역시 없이 모자라네 이 방에 문이 없습니다 문을... 어디다 만들어야 되지? 여기랑? 위가 맞겠죠? 대놓고 여기 문이 있으면 너무 이상하잖아 여기 사람들 돌아다니면 없던데 좋아 이거 벽 재질 싹다 바꿔주고 아 나도 좀 여유롭게 공간을 활용하고 싶은데 건물이 좁아요 극한의 효율을 뽑으려 어쩔 수 없어 돈 벌어야지 야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아니야 그렇게 막 무지성으로 그냥 막 허영심에 찌들어가지고 효율도 제대로 못 뽑고 그러면은 장사 망해요 장사의 기본은 효율이라고 효 효율. 그래 안 그래 돈 벌어야지 허영심이 밥 먹여주냐? 허영심은 말입니다 소비자들 한테나 쓰라고 하세요 여기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허영심입니까 이 위쪽에 어 얼마나 극한의 효율로 있을 거다 있는 최적의 모텔방이 있는데 왜 여기 들어와서 쏘냐고 그래 다들 허영심을 위해서 쓰는 거겠죠 자 여기가 이제 어, 창문이 었군요 창문 창문을 두개 바깥에 보면서 옷장을 끼고 다들 이렇게 있구나 됐지? 그럼 이제 몇 성이야, 이거? 2성밖에 안 돼? 침대 탁잡았다 탁자 침대 탁자만 두면 은 최소 3성이 되겠죠? 아이거저 같은 탁자 이게 앞이지? 몰라, 대충 나와 오, 4성 됐다, 얘네 화로만 없어서 지금 안 되고 295, 이거 100%지? 88%? 일단 90%까지 하고 하로하나 없다고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네 됐어! 일단 방 3개 완료 어 근데 진짜 멋있다 잘됐다 자 지금 가장 관건이 뭐냐면요 얘가 이걸 쓸수 있냐 없냐예요 이거 다음날 가볼게요 빨리 돈 벌러 갑시다 여히사시불이자 지금 뭐가 모자라지? 어차피 오늘은 수프밖에 대접을 안하는구나 와그다 꽉꽉 차있네 와 그래서 돈이 마이너스 2 0 0 0원이구나 미쳤다 재료 채워넣는답시고 음료도 다 채워져있고 맛집은 어딜 안가는구만 음, 장사가 아주 잘돼 어? 수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쓰네요? 이거 겹쳐도 쓸수 있나봐 하루종일 수프만 서빙 지금 보니까 초록색 부분이 딱 겹쳐져도 이동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은 애들이 왔다갔다 하네요 막혀서 이동을 못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4층 지금 어떻냐고? 잘 자고 있네 진짜 되게 시체처럼 잔다 얘네 정자세로 자 자고 있을 때 제가 스페셜하게 하루 하나 놔드릴게요 서비스로 어디가서 이런거 얘기하시면 안돼요 다음날부터 돈 비싸게 받을겁니다 보성이 됐고 295원 91%네, 이건 또? 왜 아까랑 확률이 다르지? 300, 깔끔하게 300 하자. 어, 아까 90이었는데? 이상하다? 왜 확률이 올랐죠? 갈수록 이게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건가? 다음날 되면은 방을 또 꾸밀 수 있겠군요. 일단은 문부터 좀 뚫어놓을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자, 여기가 복도가 하나 생기는 바람에 되게 좋아졌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오케이 다음 날 도주가 도도 왔다. 꺼져. 힘. 잘 막았고요. 고득 막기 <웃음> 마리오네라는 특수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와야 만렙이야. 스킬 봐. 넌 모든 층 담당하면 되겠다. 렌시가 오직 사층만 하고 있네. 룸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층을 하면 되겠다. 어?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 지금 침구 정리 안돼 있는 거야? 돼 있는 거야? 물이 더러운 건가? 침구 정리 다돼 있는 건가?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 봐야 되는데 말이야. 다음 날 되면은 침구 정리하는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와서 잔다. 아, 애들 올라가는 거막 귀여워. 이제 하나둘씩 자러 오네. 3층은 오늘 안 들어오시는 건가요? 제발, 3층 묵으러 오세요. 비싸지만 좋은 곳이랍니다.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헤헷, <웃음> 헤헷. 와, 오늘 풀방. 굿! 여기도 방을 하나 더 만들자고. 이제 5성인가? 됐다. 300원.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는데요? 좀 귀찮지만, 다시 하나씩 더 봅시다. Later. 됐어. 빠르게 5성 만들었고.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다음날. 이벤트를 개최해 200의 희귀 손님 서빙. 이 퀘스트를 빨리 하는 게 지금 진짜 중요한데. 이벤트 한번 개최. 이벤트 잡아야겠다, 날짜. 이거 하나 하죠. 와인 개꿀. 명성에 비해서 퀘스트를 너무 못 깨가지고, 진도가 너무 느려. 근데 퀘스트가 좀 무작이야. 너무 어려운 것들이 나와. 침대에 있다가 볼 거냐고요? 아, 또 까먹었어요! 아! 아, 자꾸 까먹네. 근데 이거 칸막이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도 이 침구류만 잘 정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야, 나 메뉴 오픈하는 거다 까먹고 있었다. 아! <웃음> 진짜. 아, 셰프들 놀고 있어. 아, 아 혈압 진짜. 아, 메뉴 다 닫아놓고 있었네. 아, 수프만 하도 서빙해가지고 얘만 삼성이야. 미친. <웃음> 개꿀 알바였는데. 아, 들켰네. <웃음> 개패거임. 야, 일일 손님 582명? 아, 야, 이거 안 되겠다. 손님 줄여 너무 많아. 손님 다 수용 못한다고 500명 와.. 총수익 8,000원 오늘도 다들 잘 주무시는군요 여기가 비었네요 이 비었고 에? 되게 많이 비었네? 확률 이거 맞아? 자 오늘도 열심히 방을 <웃음> 꾸며봅시다 이거 까지만 하면은 이제 진짜 다 끝나요 이제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이제 퀄리티를 높이는 방식만 하? 진행을 하면 될것 같은데 내가 너무 기본적인 것들만 넣었나? 좀더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계속 미련이 남네요 조명 하나 두니까 일성에서 갑자기 5성이 돼버리네 조명의 소중함 여관 관련 퀘스트는 좀 나중에 열리겠죠? 그런거 보면은 퀘스트가 완전 무작위는 또 아닌가봐 내가 여관을 너무 빨리 열었네 이벤트 한번같지 아! 이벤트! 시작이구나! 시작해 버렸구나! 모험은 성공적이었지만 재료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어? 어 아이고 왜 내가 나, 나 아니요를 누르려고 했는데 왜 내가 오른쪽에 있어 이 미친 <목소리> 마음을 비우자 와 지금 손님 딱 100명 받을 수 있어요 와 신기하다 와 셰프들 논다 애들 와인만 계속 퍼마셔가지고 와 어, 와인 동나겠네 지금 와인 세일 중이거든요 얘네한테 왜 안줘 빨리 와인 갖다줘 얘들아 다 이제. 썰링이 불행하다고? 너왜 이렇게 힘들어해? 웃어, 웃으라고 그래. 어딜 불꽃 영화들 그만두려고 본이면다 해결되는 거야 알겠어? <웃음> 감히 내 앞에서 불행한 얼굴을 지어. 여섯 <웃음> 명만 도와주세요. 돈좀 벌게. 오케이. 와 여기 와인 독났네. 미쳤다. 음식도 꽤 나갔네요? 와, 치즈케이크 사성이야. 자, 다음날. 친구들이 어질러져 있는지 봐봐. 안 어질러져 있는데요? 교양 있는 사람들만 왔다 갔나봐. 뭐지? 친구를 정리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요? 근데 큰일 났어. 지금 가게를 완전히 다 완성해버렸거든? 가게를 더 꾸밀 게 없단 말이야, 지금. 이제 컨텐츠가 바닥이 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1층을 개조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1층 개조할 때가 온것 같아요. 가구를 좋은 걸로 바꾸면서 동시에 사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배치를 해보자고. 일단 돈은 진짜 잘 모인다. 크... 차이 엄청나죠. 이, 이게 뭡니까? 원룸이야 원룸. 여기 고시원이고. 여기도 솔직히 고급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 아, 이게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요. 땅 면적이 생각보다 좁아요. 진짜 엄청 넓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한이 있는 게 좀. 자, 이제 여기를 개조를 해야겠죠. 아, 귀찮다. <웃음> 야, 한 3만원 모으고 나서 하면 안 되냐? 바로 다음날 가자. 돈 조금만 더 모을게. 고급방 양탄자라도 좀 깔아달라고? 어 되게 좋은 생각이다. 나. 나, 나 그런 생각 전혀 못했는데. 뭐 이런 고급 명화도 좀 깔아주고 어! 지금 보니까 커튼이 있네 아 근데 커튼을 바로 바로 옆에다가 다는 미친놈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여기 욕조에다가 두자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지? 어? 이런 거 꾸미면은 집값 좀더 올릴 수 있나?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아이템의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는데? 아~~ 이렇게 지금 보니까 보라색 굉장히 촌스럽네 붉은색이 좀 우아한데? 붉은색으로도 바꾸자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귀찮아서 안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옆에다가 거울도 좀 놔둘까? 야 뭐야 이거 2 0원이야와 거울 진짜 비싸네 이걸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거울을 하나 딱 두는거지 캬~~ 미쳤다 이러면은 이제 가격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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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뒤집어주세요. 야, 너왜벽 보고 있냐? <웃음> 음, 아, 야, 진짜 게임 잘 만들었다. 와, 미쳤네. 일단, 여기 카펫 쪽으로 가서. 동물가죽. 너무 구리냐? 아니, 동물가죽이 너무 안 이쁘지 않아요? 긴 카펫. 너무 개무리수다야. 원형 카펫이 제일 낫지? 여기에서요, 음악하라고 할까? 구석에서? <웃음> 자는데 시끄럽다고 뭐라고 할것 같아? 여기에다가, 일랑 카펫 하나 두고 조명을. 됐다. 훨씬 이쁘죠? 어, 그리고 카펫 깔아줬으니까 이제 돈더 받자. I'm a t h r e a 야 되좀 네, 확률이 미미하네 역시 거울을 두는 게 비싼 값을 톡톡히 하는 것 같네요 지금 다둘수 있겠는데? 아이 돈이 모자라 자 이제 가격을 마구마구 올려줘요! 420원 420원으로 깔끔하게 하자 그냥 아우 야 이거 금액 좀 내가 스, 직접 쓸수 있게 못바꾸냐 이거 진짜 아 아아... 손가락 아파이 중세시대 때는 거울이 굉장히 희귀했나봐요 이렇게 비싼거 보면 꾹 눌러서 안되냐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안녕하세요. 바보 TV 의 풀바봅니다. 이건 아직 거울이 없으니까 안되고 가격을 올려놨으니까 오늘 밤에 제가 받고 할수 있겠지? 이번에도 풀방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아딱 거울 놓는다고 돈 많이 썼네요. 아, 한자리씩 비는구나. 얘네 둘이 사이좋게 그냥 만나서 여기서 자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비, 하루 종일 소프만 서빙 또 나왔네. 아니, 깼던 퀘스트가 또 나올 수도 있구나. 하루 종일 소프만 서빙. 이것도 수프네. 자, 이제 여기다가 거울을 살포시 놔줍시다. 야식 가격 올리기 전에 들어와서 자는구만. 부럽다. 부러워. 성공했구나. 너 420. 아, 나또 연타 하려고 그래서 <웃음> 순간 움찔했네. 꺼져! 힝! 고용인이 있으면은 그럼 뭐 거의 무조건이야? 무조건 계속 고둑을 쫓아낼 수 있는 거요? 모험에 실패했습니다. 에? 야, 90% 였는데? 아, 미친 거 아니에요? 여관 잘 꾸몄다, 근데. 그죠?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금만 더 꾸며볼까?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도 좀더 꾸며보고 싶다 여기도 잘 꾸며서 한 삼성 찍으면은 돈 완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깜빵이에요? <웃음> 침대 탁자 침대랑 옷장을 전부 다 바꾸자 침대랑 옷장 바꾸고 장식 두 개만 두면 바로 삼성이잖아 침대 탁자도 뭐 여기에다가 살며시 놔주면 될것 같고 사성으로 바꿀까? 사성에 뭐가 필요하지? 적어도 64타일 이상이 걸리는구나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그냥 3으로만 쇼부를 보자고 자 침대 다팔아 형. 이제 진짜 그냥 잠만 자라 수준은 아닙니다 야 그럼 어, 이거 이성이야 나름 잘때 필요한 거다 구색 갖췄어 왜 그래 나 엄청 신경썼단 말이야 <웃음> 됐지? 올 삼성 맞죠? 자 무려 삼성 호텔 완성 가격 좀 볼까? 와, 75원인데 99%야!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90% 찍어줘야죠. 85원 근데 이게 삼성이어도 장식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조건은 안 맞아도 장식을 많이 해주면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더라고 고시원인데 월 80받네? 뭔가요, 이 고시원 고급 고시원입니다. 부럽냐어잘 올라온다 이제 여러분! 오늘 첫 개시한 침대 주무시는 거예요. 엄청 운이 좋으신 거라고요. 보세요, 완전 새 거잖아요. 얼마나 푹신푹신해 보입니까. <웃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빈자리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군요. 오! 여기 완전 망가졌다. 아, 야이 게임 시작하자마자 와서 정리하네. 이렇게 친구를 정리 싹 하고 오! 얘가 3층 정리했나봐 아 아직 3층 정리 안했네 얘가 지금 만능이죠 어 얘가 만능 종업원이고 얘가 지금 룸서비스 담당이거든요 오나 여기 침대 흐트러져있는거 처음봐 3층도 하겠죠? 침대만 안 해? 목욕물 막 비우고 그런거 있을줄 알았는데 그정도로 디테일하진 않네요 이게 아직 좀 개선이 많이 돼야 돼 이거 아직 바꿔야 될게난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 개선될 수 있는 게 정말 많단 말이야 봤을 때 침구류 정리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좀더 들였으면 좋겠어요 침구류 접는 거 이렇게 펄럭펄럭 하면서 펼쳐서 놓는 거라던가 목욕물 새로 데우는 거 그게 약간 시간이 들어야 공업원이 전문으로 이렇게 한 층을 담당할 수 있게 할수 있을 거아니야또 다르게 진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좀 상상을 해보니까 일부는 숙박으로 하고 일부는 음식점으로 이렇게 기본은 숙박인데 한 켠에 약간 조식 담당하는 그런 음식점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러면은 좀 효율이 떨어지긴 하겠죠? 돈을 제대로 벌려면 이렇게 해야지 와, 또 그새 하루가 지났어? 고급방에 그림 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 이제 하려고요. 근데 그림을 어디다 걸지? 여기, 침대 옆에다가 걸면 되겠다. 장식 쪽으로 가서... 하... 침대 위쪽에다가 그림을 거는 게더 맞았을까요? 머리 마태 위쪽이 더 맞는 것 같지? 근데 세로틱하니까 별로 안 어울려. 와, 여기 망원경 있네? 3,000원이네? 와, 돈지 <웃음> 야, 목욕하면서 밖에 아 보는 거 어때? 개쩔 거 같은데? 이걸 벽 쪽으로 밀고 조명 여기 옆에다가 두고 창가에다가 이렇게 망원경을 두는 거야 별을 보는 거지, 별을 와, 이거 진짜 고급의 끝판왕이다 <웃음> 이거 얼마까지 오를까? 너무 궁금한데? 100% 600원도 되지 않을까? 600원? 와, 계속 100%인데요? 으에? 이제 91%네. 600원으로 올려버리자. 88%. 충분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세 시대의 사람인데, 욕조 옆에 망원경이 있다. 그럼 쓸것 같아요? 욕조 옆에 있는 게 좀, 맞나? 저는 서민이라서 망원경 만져보지도 못할다. 아, 너무 현실적이잖아. <웃음> 아, 개 웃기네. 조... 아, 나 투자할 맛 나는구만. 가격이 이렇게 뻥튀기 될 줄이야. 여러분은 운이 좋으십니다. 42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망원경도 드려주잖아요 체크아웃 하기 전에 한 번씩 보고 가세요. 이거 귀한 겁니다. 그림은 완성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맞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거지? 다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림. 이게 제일 이쁜 것같아 근데 그림을 박는다고 뭐... 가격이 그렇게 막 뻥튀기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게 극한의 효율충들은 진짜 막 벽에다가 그림 도배해놓고 어떻게 해서든 반값 올리려고 막 그러지 않을까? 아닌가? 인테리어에 욕심이 더 많나, 사람이라는게? 됐 와 여긴 텅 비었네 아 어떡해 안타깝다 이거 확률 몇 프로 나오지 이러면? 95%까지 올라가네 헉, 야 그림 하나 달았다고 확률이 95% 올랐네? 오늘 도대체 잠을 어떻게 잔거니? 왜다 굴러떨어져있어? <웃음>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였군요 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와 잠자고 가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 잠도 이제 많이 자네 이 게임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되게 편하게 할수 있어요 너무 편해요 막 엄청 뭔가에 쫓기면서 맨날 막 적자에 시들리고 막 대출받고 이런 거 없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 계속 발전의 연속이야 3층의 계단을 중앙으로 옮기고 3층이랑 4층 보수를 좀 해보자고? 어... 그럴까? 그럼 아예 1층을 완전 다 개조하고 그때 계단을 중앙으로 옮겨볼게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양쪽에 다뭘할수 있게끔 하고 확실히 계단이 구석에 있으니까 효율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역시 계단은 정중앙에 나선형 계단으로 있어야지 그게 간지지 나닛! 새로운 조리법이 생겼군 버섯 수프라 자, 13,000원 생겼고 야, 이제 점점 순이익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보여요? 돈 버는 거봐 아나 1층 꾸며야 되는데 1층 꾸미는 게왜 이렇게 귀찮냐 <웃음> 어나안 하면 안 돼요? 어나 귀찮아 이벤트 한번 해보자고? 아 근데 일단 보너스는 못 받아요 이거 보너스 2천원을 못 받아요 자리가 부족해서 아 자리를 늘리는 수밖에 없겠어 다 팔자 음...